안녕하세요. 좋아요의 조, 좋아요의 야입니다 50대 내관리가 은퇴준비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가족력이 있어도 건강한 생활습관만으로 발병 확률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의 재밌는 이야기 수요 번째 시간 알츠하이머 지배와 가족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와 눈의 노화를 막기 위한 뇌 트레이닝, 눈 상하좌우 움직이기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오십 세 이후 나타나는 말기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신경 질환의 가장 큰 형태이며,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정신의학 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츠베르지 생포 대학 연구소 c i d e r s a m 바르셀로나 대학 벨비츠 대학병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f l e 의 i 이 센터 및 c i d e r 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알차이머병을 가진 환자들의 후손들에게 이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초기 위험표지를 찾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후기 알차이머 환자 중 31명의 자손, 평균 연령 50세, 22명의 여성과 건강 상태가 좋은 28명 대조군을 모집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구 기능성 신경영상 검사를 한후 나쁜 기억이 내관과 로커스 코에룰루스로 알려진 소대를 연결하는 뇌 회로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알츠하이머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정상 범위 에대해서는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로커스 코에룰루스는 제어 규정과 다른 운동 동작과 관련된 구조이지만 단계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회로는 미묘한 신경인식결손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기준으로 확립되었으며, 가족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알차하며 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로쿠스 코엘룰레루스와 손의 사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중재 및 치료전략의 개발을 통해 증상의 연령을 지원시키거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 정신 상태의 혼란, 감기 기억력 상실, 감정 비족 언어 사용의 어려움 등 내가 손상을 받아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알려진 치료법이 없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선 독지 사회활동, 혈당관리, 두뇌 훈련, 햇빛 쐬기, 숙면, 시력 관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웃음> 뇌와 눈의 노화를 막기 위한 두뇌 트레이닝, 눈상하좌우 돌리기를 함께 해볼까요? 해볼까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뇌의 노화, 눈의 노화를 막기 위한 두뇌 트레이닝 눈상하저 돌리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후 멈추고 손바닥을 50회 이상 비벼줍니다. 숨을 내쉬고 따뜻해진 양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든 뒤두 눈에 살며시 덮어줍니다. 양손을 덮은 상태에서 눈을 뜨고 눈에 온기가 들어간다고 느껴보세요. 눈뜬 상태에서 눈동자를 위로 3회 아래로 3회, 좌로 3회, 우로 3회 움직여 봅니다 눈동자를 크게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노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앞만 보는 눈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보세요 다시 양손을 비벼서 눈 위로 가져가고 눈을 뜬 상태에서 눈동자를 시계방향으로 두번 반대방향으로 두번 크게 돌려주세요 시력 저하로 작은 글씨를 대충 보는 습관이 생기면 눈의 노화가 가속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멈춰보세요. 눈 상... 눈 상하좌우 돌리기를 해보니까 눈의 피로가 풀렸어요. 선명하게 보여요. 내한 눈의 노화를 막기 위한 눈뇌 트레이닝. 눈 상하좌우 돌리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가족력, 눈 상하좌우 돌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추천 영상을 눌러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